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.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마스킹을 꼼꼼히해 흠집을 방지하고요.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. 오일필터 하우징을 탈거해 필터를 제거해 주고요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세팅해 잔유를 제거합니다 신품 오링 및 필터를 장착 후 신유를 오링에 도포합니다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실링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더뉴 트랙스에서 배출된 엔진 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훅스 타이탄 GT1-5W30입니다 텍소스2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유 주입이 끝났으면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율 레벨을 확인합니다 잘세팅되었네요 다시 시동을 켜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, 오일 필터 모두 깨끗합니다. 이상 더 뉴스